하이, 구, 반갑습니다. 아프시오. 최후의 현자, 페스티벌 멀린 PVP 리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성이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막, 이렇게 좀 머리가 좀 아픈 캐릭터인 것 같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아주 심플할 수 있어요. 그냥 시야리 전체기로 다 찍을 뿐다. 뭐, 이런 느낌으로. 저 지금 준비되어 있는 이 덱은 오늘 생방 중에 제보 주신 덱입니다. 우리 덱 추천하는 사람님의 제보입니다. 어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투급 일단 잘나온다그죠 투급 36만 2천 나오고 투급 나쁘지 않고요 자 결투에 들어갑니다 자 일단 보면은 페스타 대 페스타 선멜입니다 페스타 선멜 얼마 있고 서브에 아마 오젤드 들어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 지금 제보 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가면 셉니다 라고 하셨는데 일단 페멀 필강 먼저 가고요 그 다음에 암멜 전체기 한번 가고요 그다음에 원소 폭발을 시키라. 이 말이거든요. 처음에 들어갈 때 이제 어둠은 안 쌓여. 그지두 번째 거는 어둠 쌓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는 원소 폭발. 어둠까지 받은 상태 원소 폭발 다, 다 되고. 자, 이렇게 이제 삐깍 들어가 주고요. 빡! 빡! 치면서 빨간색도 들어갔고 이제 회색도 좀 들어갔고 그 상태에서 자, 완전히 시리이 원소를 폭발을 시킨다. 이렇게 어, 상대 페스타는 이제 땄네요. 아무래도 뭐, 멀리 누나가 체력이다 보니까 상대 페스타 속력한테 좀더 세게 박힌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첫 턴에 3명이 다 죽으면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유틸이 되게 좋기 때문에. 유틸이 좀, 어머나, 잠깐만요. 선멜이 화가 났구나. 자, 우리 선멜이 화가 날수 있겠죠? 어머, 얘들 여기저기서 화가 났네. 선멜한테 썬멸... 들어가 있는 저 돌풍, 돌풍이라는 자석은 4개가 될때 치확 100% 감소가 되게 되는데자 어?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내기야될때파파파파 파, 파, 파 원소가 이제 발동이 되면서 자 딜도 좀 들어갔고 31만 8 0 0이 나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그건 끝났어, 끝났고 이제 소멸 들어갔고 제만은 이제 어, 저저 저, 저, 선멸은 고자가 됐다. 아저 고자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저 선멸은 치확이 100% 갔겠다. 아마 딜안 나올 걸 선멸아 치 봐봐. 니딜한번 네 구경해 봐줄게. 치 봐봐, 임마. 아안 치네요. 아. 자, 요렇게 일단 첫 번째 판 마무리가 되게 되고요 자, 팍 그닥 선멸 고자설 이러면서. 자, 두명6식만두 명한테 6식만 터지면서. 자, 계속해서 다음 판 갑니다. 어, 와. 잠깐만, 해멀. 어. 내보기 해멀이 또이 사기캐거든, 진짜. 어. 누나는 페스티벌도 아닌데? 개사기캐다. 자, 일단, 메뉴얼대로 갑니다. 메뉴얼대로. 일단, 피, 폐멀 필살기 깎기. 그 다음에, 관통 피해 한번 주고요. 와, 이거 진짜 합쳐서 던지고 싶다, 진짜. 야, 폐멀 제일 왼쪽에 나와볼까? 이거 합쳐졌으면, 개쎘을 것 같은데? 그죠? 이거 이성 나갔으면 장난 아니었을 것 같아요. 자리 한번 옮겨볼게요. 아, 회피다. 와, 자, 또 저격 들어왔구나. 자, 제격이 일단 들어온 부분이고. 자, 일단, 그래도 어둠이랑 다 쌓이긴 쌓였어요. 자, 갈게요. 팍, 삭 팍, 팍, 팍, 팍, 팍, 팍 팍, 싹. 자, 요렇게. 372,000? 야, 372,000이 수치가 나쁜 수치는 아니거든? 자, 요번에 때릴 때 이제 비로스 4개째 발동되는데, 지금, 어? 자, 공불이 들어온다. 공불이 들어오는데, 괜찮아요. 괜찮은 게, 낙성이니까 기절이야, 이거. 기절이거든? 요렇게 되는기라. <웃음> 자, 봐봐. 자, 차 크닥 터지면서 기절. 기절, 기절. 정말 치확 100% 감소. 이게 바로 뭐다? 폐멀의 로또다. 폐멀식 로또다. 야 이게 야 치봐봐 니 지황이 막 그지야 지금 치보세요 그밖에 안 나오나? 오오야 <웃음> 어, 어, 쟤 저거 안 깎였으면 우리 죽을 뻔했다자 <웃음> 이제 어떻게 되냐? 한번더 쏴주고 그지? 전체기가 하나 없네. 한번더 쏴주고 뻥크동 오케이 됐나? 아유 쫑쫑쫑쫑자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페스타 때문에 우리 안메이 때리는 게또 어둠이 더 쌓여가지고 어둠 쌓여서. 우리, 페멀 로나가 능력치, 94만인가? 야, 두 명한테 94만인데? 세 명이었으면 얼마다? 120만 좀 넘겠다. 그지? 어, 필살기 4렙입니다. 4렙 4랩 기준이고. 야 좋구요. 페스타는 장승 같은 역할인건가? 개성 셔틀을 위해서. 일단 개성 셔틀로 서있는 것도 맞구요. 어, 페스타 자체가 또 워낙 좋기 때문에, 만약에 여차하면 페스타가 날뛸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베스타덱이야베스타덱인데베스타덱에한명 들어가는 게뭐 찬드랑이 들어갈 수도 있겠고, 오제가 앞에 튀어나와 있을 수도 있겠고, 막 한데, 오 멀린 누나랑 같이 해보는 베스타덱이다 요런 느낌이네요. 자, 이번에 드디어 이성이 한번 붙었어요. 요거 한번 봐야 되겠죠, 여러분? 자, 긴장하세요. 더블임베0파파파팍팍해가지 20만. 자, 이것도 20만이에요. 파 크닥, 차 크닥, 25만. 자, 이번엔 좀셀수 있어요. 원소 폭발. 풀쏙! 뽁싹뽁싹뽁뽁뽁뽁뽁 팍 가자옹 55만 6천 야 이정도면 됐나? 야 이거 좀야 이거 야, 형 선글라스 아저 오늘 드디어 쓰네 야 이정도면 형 선글라스 한번 써야되는거 아이가? 야 방금 뒷좀 봤어? 장난아니지 와, 씨. 야, 봐 소멸까지 들어가 있었으면 피사기 저거 막 깎이고 난리 났다. 자, 이번에는 뭐가, 뭘 우리가 구경해봤으면 좋겠냐면 요거 터지는 거 요거 발화. 발화 터지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 야, 쟤 죽이지 마. 봐봐. 죽이면 안 돼. 자, 봐봐. 쏙! 팍팍팍. 이제 발화 들어갔거든. 야, 죽이면 안 된다. 살살해라. 어, 안 죽였거든. 자, 저거 점마 턴 끝날 때 생명력 비례 50%가 깎이거든. 그뒤 수치 한번 보자 우리 썸멜라선멜라야선멜는 닥쳐. 나한테 닥쳐라 하던데? <웃음> 이 자식이 너 임마 자 봐봐 빠직 16만 임마가 흡폐를 많이 했어풀피라서 그렇지 안했으면 죽었어 자그 정도 였고요 이제는 어둠 두 개야 야, 죽어 임마 자식아 그냥 죽어라 이제 좀 무섭다 형이 지금 네가 임마 화나면 무섭잖아 빡빡 좋구요. 드디어 낀 소중한 선글라스입니다. <웃음> 선글라스 끼기 힘들었다, 오늘. 야계속 어. 갑니다. 아, 관통기 먼저 써보는 거 어때요? 아, 그래? 아, 괜찮은데? 아, 그말 맞는 거 같아요. 거 쓰고, 그지? 야, 이거 올킬 각인데? 가볼게요. 두 장이 떠버렸니? 22만 5천 하면서 어둠이랑 원소랑 다 쌓이니까. 어둠이랑 원소 24만? 자, 이번에 갑니다. 쇼나나라라 피셔치고 빡빡빡빡빡빡까지 34만6천까지 야 이거 오늘 형 선글라스 지금 야 선글라스 괜찮나? 어울리나? 지금 이 장면이랑 선글라스 어울리냐고? 야 이게 답이네 그래 3시간 40분만에 찾은 유화각이다자 <웃음> 들어갑니다 자 보고자. 자 이거 뭐야 꼬물에다가 뭐지? 근털에 있는 꼬물인가? 아근털에 꼬물이네 어이쉬. 야 꼬물을 무시하면 안된다 큰일난다 아하 요거부터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 요거 들어가고 차단 당하거든 아 이게 진짜 차단이 참 아쉽다 근데 할수 없어요 그냥 매뉴얼 들어갑니다 처음에. 이렇게 되면, 어둠까지 쌓였고, 빨간 색깔 세개 아, 한개이렇게 어, 하면서 빨간색 더 쌓이고, 자, 세번째 갑니다. 쫙! 퍽싹! 퍽! 끄닥까지 하면서, 에키드나키 426,000. 야, 이거 장난이 아닌 것 같은데? 점점 장난이 아닌 것 같은데? 선글라스랑 좀 어울리지 않냐, 이거? 자, 이번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임마 어떻게 되노? 자, 우리 공부 열심히 했나 보자. 임마 이제 이번에 맞으면 어떻게 되노? 기절. 오케이? 이만 맞으면 어떻게 되노? 치확 100% 감소 그래서 요렇게 되면 이제 끝난다 어? 다 끝난다 이말이에요팍쇼 쭉쭉쭉쭉 커 어? 기절 점말 기절 들갔지 아사 발이 꼬개고요 지금 뭐 아무때나 나오고 있다 오토로 그냥 타겟팅을 똑, 똑바로 해었으면 내가 꼬물 잡았을텐데 아... 이렇게 예, 오 요번 봐좀 힘이 나면 도는데? 팍! 팍! 팍! 자, 아무리 근탈아 있는 꼬마리라도 이제 죽을 때가 됐고, 어, 덱 추천하는 사람이 얼른 톡이 왔네. 요 아, 순서가 바뀌었다. 안멸 관통이 처음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맞아요. 안멸 관통을 처음 쓰는 게 훨씬 더 고효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봐봐. 만약에 멀리 누나꺼 패두장 뜨든, 안멸꺼 전체 관통이두장 뜨든, 전체기들이 두 장씩 많이 좀잘 뜨면 겁나 쓸수 있어요. 파크닭 치고요. 파크닭파크닭 파크닭. 자, 일단 그냥. 매뉴얼대로 툭툭 던집니다. 이제 이번에 일성이라 올킬이 안날수 있겠지만. 소멸기 치고는 세다. 소멸기 치고는. 원소 폭발. 팍! 까지 28만. 조금 아쉽긴 했어요. 지금 딱킬딱날뻔 했거든. 요 정도라는 거. 자, 돌리기 시작했고. 요번에 이거 나가면 다 죽어요. 요번에 이거 엄청 셉니다. 자, 왜냐, 이제 원소 3개 쌓였지. 쓸때 이제 4개 됨과 동시에 들이 들어갑니다. 4개 됨과 동시에 들이 들어가고, 어, 여기는 이제 뭐, 니뭐 돌리고 있네, 임마. 갈아 뿐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싹 하우! 숭! 푹스푹! 푹! 푹! 푹! 그닥 325,000. 빡! 빡! 오케이? 엄지님 어때? 이 덱은 어때? 이덱 쉽게 못이기겠죠진덱이라는 거야 어. 요거 하나 추천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는데 지금 내가 보기엔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해주고 있거든? 이거 개미친덱 나올 수 있습니다 우와! 유, 야 60마리! 개 60마리! 나올 수 있다 내가 보게 자 무슨 덱입니까? 불명 대기가 이게 얘, 얘 뭔데? 고스튬이 아! 야! 강모노 반갑다 오랜만이다 잠깐만요 근타를 들어있나? 어근타를 들어있고 에키드나 들어있고 상관없어요 그냥 차단 당할게요 그냥 때리고 차단 당합니다 아 이야 빡빡 치고요 더블 임팩트 쫙뽀뽀뽀뽀 20만 소멸기인데 20만이야 빡빡빡빡빡빡빡 빡, 빡, 빡, 빡, 빡. 39만 그러면서, 그 다음번에는 얘들이 4개째 터진다는 거. 무슨 저주 하나 받듯이. 저주가 예약되어 있는 거야. 그다음편에는 이제 어떻게 되겠노? 이거 치면 이제 발동되는 거야. 임마 인마 기절이에요. 임마는 공불 들어가고요. 어? 개 좋은데? 잠깐만. 이, 자, 이 상태면 얘들 별로 때릴 필요가 없어. 아니, 그래도 죽일게. 그래도 죽이는데, 사실 안 죽여도 쟤들이 빙신됐고요. <웃음> 자, 봐봐. 이제 발동되거든. 차 크다고. 전망은 공불, 전망은 기절. 애키드나 이제 막 몸이 다아 올랐을 텐데 못해? 아무것도 못해? 이야 좋은데? 와와이 삼성 한번 꼭 보고 싶은데 잠깐만요 어떻게 하면 아세게는세는못 보겠다. 그래도 한번 이렇게 삼성 한번 보고 싶긴 합니다 제가 자요 상태에서 자 삼성 갑니다 퓨전 리액터 쇼! 성공 성성 복성, 복성. 복수컵 83번. 나쁘지 않고. 야 원서풀 아니었다. 원서풀도 아니었다. 어? 이거 120만 터졌겠는데? 이거 세다, 이거. 명함 갈게. 야, 갑자기 분위기 바뀌었구나. 야, 이거, 갑자기 명함 따겠다는 분왜 이렇게 많노? <웃음> 이거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지금 덱 연구가, 덱 연구가 더 이루어지면 뭔 일이 날지 모르겠다. 여러분. 야, 이거 무슨 랭업 받아가지고 막.